라지모라라라지모라라나좀는다라 나르 보나라 돈이 못하나 나를 보나라 나를 보나라 가 보나라 돈이 못하나 보나라 라주몬다라라주몬다라라주몬다라라주몬다라라주몬다라라주몬다라라주몬다라라주몬다라 니 몬타나 요 이젠 안될가돈이니 몬타나 보기라는 발음이 돈이 몬타나 알 l 말 v e 내 브로드가 하는 일 라주 몬타라 라주 몬타라 라주 몬타라 라주 몬타라 라주 몬타라 라주 몬타라 라주 몬타라몬타라 몬타라 가만히 가고 다는 그림 없이다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내게 무서워 난이 천재가 두려워 당첨을 지루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가고 다는 그림 없이다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무서워 난 지금 가속속에소리가르보나라가르보나라 돈이 못타나가르보나라가르보나라가르보나라 돈이 못타나가르보나라 l a j u h i n n t l a l a t c h i n l a l a t c h i n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Excuse me! Oh, you know? oh my God! Oh hey, you pretty, yeah. Come on. Goodbye. Hey. Hey.